자 일단 준비된거는 1번 성복이 64개 그 다음에 이벤트 성복 요거 100개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이아 쓸거예요 다이아 쓰고 지금 4개 있죠? 4개 말고 또 받을 수 있는게 아 여기서 여기서 한 20개 받나? 요거 받고 여기 뽑기하면 또 주죠 와 200번 200번 뽑아야돼 좋아 일단은 1번 뽑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디다 쓰지? 팀 패시브 확률업 여기다 쓸까? 가자. 자, 첫 뽑기. 일단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아, 한 개. 자, SR 한 개. 오, 바로? 아, 아티팩트. 아, 무기 두 개, 아티 한 개였는데, 그중 아티팩트가 나왔네? 아, 야! <웃음> 야, 씨, 셀레나이왕 나가도, 이.. 어? 하나 더 있어? 제발, 공 아티 줘, 공, 공, 공. 아. 아. 이거 어떻게 좋아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뭐야, 이거는. <웃음> 자, 일단 두 번째 만에 어, SSR이 뜨긴 떴습니다. 자, 세 번째 뽑기. 자, 일단 여기 무기 한 개, 아티 두 개에요. 과연? 씨, <웃음> 꽝. 아무것도 없구요. 과연? 없구요. 그래서 두번 남았는데요? 옛날엔 저 같이 터치해야 SSR 확정이었는데 어? 진짜 SSR 나왔네? 단법으로 하도 어... 3개 나왔다고요? 저건 신곡감인데? 오케이! 용전영! 용전영 좋아! 용전영 좋아요! 아 용전영 좋아 좋아 좋아 이건 좋은데 근데 확률업은 아니 확률업은 8.8% 확률 어디갔어? 1번 뽑기 마지막입니다 아... 자 이벤트로 받은 100개 이베, 이벤트로 받은 100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기그라믹폰에서 여기 적힌것들 여기 확률업돼있고요아 요거 생각보다 잘 나와요 천장일때 얼마야 8.75씩 음... 자 100일 뽑기 갈게요 아 이렇게 잘 나온단 말이야 일단 총 10번이죠 100회 자 첫번째 갑시다 오 시작부터 모로가 뜨네요 어 금빛 금빛 오로라까지 일단 뭐 한개 떴어 어, 아티팩트 한개 뭐 떤거 같네 과연 아흑게 탐식가? 아 이건 좋다고 해야돼 안 좋다고 해야돼 얘는 진짜 애매한데 기본공격인데 다음 아꽝 맞네요 꽝인데 신부의 눈물 좋아 안 떴어 안 떴어 그냥 일반 오로라가 나왔죠 그래서 저게 좋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네 이제 후반 가면 크리티컬 세트 맞춰야죠. 크리티컬 껴야지. 아, 이거 또 나왔어, 씨. 야! 아, 제발. 황유럽, 황유럽 된 거, 좀, 황유럽 된 거. 음, 제발, 황유럽 된 거. 어? 야, 눌렀는데 나 왔네?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황유럽 된 거, 좀, 황유럽 된 거. 어림놨다. 아, 가는 노래, 씨. 야, 무기. 아이. 황유럽. 아니, 이거 SS로 황유럽이냐고. 아이, 또 나왔네? <웃음> 미치겠다. 감춰진 얼굴이 또 나왔는데? 아, 다섯 번 남았구요. 드디어 떴나? 아이. Nope. 아, 씨, 이거 아티팩트 파티네, 이거? 아티팩트 파티네, 이거? 아, 성격. 아이. 야, 제발. 아, 진짜. 아니, 저기요. <웃음> 여기 잘 나온다며요. 나도 왜안 나와요. <웃음> 나와요. 나도 왜안 나와요. 나도 왜안 나와요. 고양이 없구요. 어? 한 개씩? 응, 아니야? 나와, 나와. 아, 야, 내 호텔아. 와, 어느새 두개 남았습니다. 자, 일단은 확률업 된거 하나도 안 나왔구요. 아, 또아 씨. <웃음> 미치겠다. <웃음> 야! 와, 남들 SSR 두 개씩 먹었다는데, 한 개도 안 주던데? 나한 개도 안 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어딨니, 어딨니? 1 0일 야, 이거 마지막 뽑기인데. 마지막 뽑기. 와, 와. 야, SSR 웹툰 한 개도 없다. 와. 야, 이게 말이 돼? 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야, 이게, 와, 미치겠다. 와. 와, 씨. 한개없다 와. 와. 거, 야, 씨. 거기다, 이거 확정 천장은 써야지. 삼천 다이 써야 돼, 이거. 와. 와, 씨. 어, 짜증나. 한 개. 뭐 나온지 보겠습니다. 아이거나 천사에서 써야 되는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한개 칠 발. 와 더글러스하고 텔레 와다 좋은거만 떴네 아니 나 이것도 락걸렸였 혹시? 하는 게임마다 락걸리면 좀 그런데? 어 뭐야 아티팩트? 또 나온다고 여기서? 안녕하세요 야 이거 나오지마 강해노 씨. 아 불이다 불이면 마그누스인데 아 아니지 아니지 텔레미스 텔레미스 텔레미스 텔레미스 텔레미스 아이씨 마그누스 라스가 방 가서 잘 쓰나요? 포볼 돌때 말고 안쓸것 같은데. 와 이게 웹폰이었으면 은 그냥 싹 만족을 했을 텐데. 아 이게 아티팩트가 나와 버렸네. 아1 0 0번 뽑기에서 자, 무기 제로 천장으로한개 먹고. 자, 다음 마지막 천사인데 천사는 하기 전에 제가 좀 재물 좀 받치고 할게요. 부케리으케리로 부캐릭, 재물 좀 쓰고 할게요. 몇 개냐 몇 개냐. 있어. 어, 오, 24,000 다야. 많이 보였네. 1번, 1번, 3번. 아, 나 얘도 팀패시고 가자. 어차피 재물이니까, 그냥 마음 놓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부의 눈물. 아, 오케이. 완벽하게 재물 됐고요 자, 다음. 100일 기념.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깔끔하게 재물로 대라. 아니, 나오지 말라고. 여기서 깔끔하게 재물로 바치고. 어, 뭐야, 이씨. 뭐야, 두개다 떴다고? 두 개가 잘 뜨는 건공불린인가 뭐야, 나공중전부 떴네. 어 승리 기사의 공주의 권리. 오케이 강해요. 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쪽도 웨폰은 안 나오네. <웃음> 여기서 강해 노래 나왔다. 씨. <웃음> 아 그놈의 강해 노래 진짜. 아 오케이 깔끔하게. 어이 재물 괜찮은데. 자 2만 2만 4천, 2만 4천 다이아 여기 재물 받치도록 할게요. 천사 재물. 여기 본방이지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꽝이 꽝이 나와야 돼꽝꽝 꽝 나오고 그 운빨을 공케 들고 가는 거지 어, 이거 깔끔하게 안, 나오, 안 나오는 거 같은데 이야 야, 이거 잠깐 와 진짜 안 나오는데 아또 아티팩트네 아또티팩트어 공주의 권리를 아이 부캐만 좋은 거 뜨는 거싫은가와 100% 못 찾는구나 오케이 오 이번에 재물 좋았다 깔끔하게 <웃음> 깔끔하게 웨폰이 한개도 안나오고요 근데 또 안나오니까 또 기분이 어... 나쁘네 <웃음> 왠지 모르겠는데 재물인데도 불구하고 또 뭔가 안나오니까 기분이 나빠 자 두번까지 탈탈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마지막까지 오케이 어 재물이 아주 근사하게 받쳤습니다 야 모으는데는 한달 넘게 모이고 쓰는거는 지금 10분도 안썼죠 거의 한 5분, 7분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한 달간 모은 거. 자, 청사그라미폰 갑니다. 아, 일단 스타트 안 좋아요, 일단은. 아, 한 개. 어, 성벽. 좋아. 지금 성벽 세 번째 거 모으고 있기 때문에 성벽 뜬 거는 좋구요. 아. 일단은 또 디팩트. 오케이, 꽝. 자, 웹폰. 채폰 웹폰 웹본 그런거 없어 <웃음> 5,500원은 못참지 5,500원은 못참지 아나 유루? 유루다이아가 3 0 0 있었구나 그러면은 아까 19,000에서 3,000 빼니까나 지금 쓸수 있는건 16,000밖에 없네 어? 오! 오!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오자? 잠깐만 오오오 오나 지금 오픈하고 처음 먹었어 지금 와 4개월만에 먹습니다 이 게임 오픈하고 처음 먹거든요 지금 야 하늘의 소자 와 여기서 이렇게 뜨네 오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언니 나 기분 좋구요 <웃음> 여기서 하늘의 소자로 보네아 일단 고양이 나왔고 아 오로라는 안 떴고 아야또 하수야 혹시 또 하수니? <웃음> 하수야 네, 하수 처음 먹습니다 방금 본게 처음이에요 이게 오픈하고 지금 처음 먹는거예요 아, 아, 세이티아엠 아씨 웹폰 줘 아씨 아티팩트 진짜 오지게 좋네 아, 여왕이부렇지 아, 와아 진짜 어이가 없다 야, 좀 웹폰 줘 웹폰 일단은 품목을 봤도록 할게요. 아유, 야, 웨폰이 어떻게 저렇게 안 나와? 지금 천장 마구뉴또 먹은 거 말고 없죠? 웹폰한 개도 먹은 거 없죠, 지금? 이게 말이 돼? 나도 왜안 줘, 맨날? 자, 이거 10개 갑니다. 이게. 아, 맞다, 이거 게이지 안 올랐나? 아, 맞다, 이거 게이지 안 올랐다, 맞다, 맞다. 근데 이미 썼어, 늦었어. <웃음> 이미 마당 구매했구요. 어디 있어 아까 패키지 아 여기 있다. 딱 요걸로 천장만 가보자. 아 설마 하나 더 사야 천장 되나? 아 이거 선복 개히 받았다. 아1 0개개히 받았다. 아 이거 아까 워라아 그러네 한번더 질러야 되네? 천장 삼천 다야 생각하면은. 아또또 또 디팩트. 에이 또 디팩트. 갑니다 여기부터 다이아요 다이아. 자 이거야 성목 아니고 다이아요 다이아. 다이아 값좀 해주세요. 다이아 값좀 해주세요. <웃음> 제발, 다이아 값좀 해주세요. 무기 주세요, 무기. 무기. 아, 이거 풀 쪽으로 다 있는데. 아, 씨. 야, 무기 줘, 무기. 잠깐만. 여기 끝이야? 설마? 야, 씨. 미쳤다, 진짜. 와. 야. 또한, 디펙트, 씨. 와, 마지막까지 또티팩트. 자, 요거 다 받도록 할게요. 38개. 받아야지. 자, 저거, 48개죠? 48개 뽑기 하면은, 170이네, 170. 170이고, 9000. 9000 뽑기만 더 하면은 확정 한개 받구요. 자, 과연? 과연? 자, 둘 중에 뭐가 나올지? 이거 설마 또 이거 30% 확률 픽돌라는거 아니겠지? 제발. 제발. 야, 이거. 야, 여기까지. 여기서도 30% 나오면은 레알 꼬접한다, 진짜. 안 한다, 진짜. 방금, 방금 만원, 방금 만원 쓴거 환불하고 나 진짜 런한다, 진짜. 아! 땅? 저기요, 땅이라고. 십, 이거 나 지금 저으라고 주는 거 맞지? 접으라고 실버 넣어주는 거지, 지금. <웃음> 아니, 아니, 70% 확률 어디 간다고 와, 나 진짜로, 그 고대, 고대 베폰 나올 때 70%를 바뀌었잖아요. 그딱 나온 뒤부터 저7 0 먹은 적한 번도 없어요. 진짜 우리 톡방에서, 아니, 저게 7 0못 먹는다고? 키케 컬었는데. 레알, 나한 번도 못 먹음. 근데 이번에도 또안 나오네? 야, 온도 터다 씨. 야 이거 근데 진짜 마, 말이 씨가 된다고 30% 픽돌 하나 하니까 진짜 떴네? <웃음> 와우 이 게임이 어떻게 이러냐 이게 가능해? 이건 진짜 내 계정에 조작질한거 아니야? 이게 말이 돼? 지금 한시간 동안 뽑기하는데 무기가 하나도 안뜨고 천장에서는 다른게 나오고 이건 야 이건 레알 야 여기 나오면은 야 여기서 천사 나오면은 그나마 좀 위안이 될것 같은데 아응 그런거 없고 응 <웃음> 그런거 없고 와 오늘부터 결제 잠근다 안한다 절대 안, 절대 안 산다 진짜 와 절대 안사 진짜 진짜 절대 안사 와 이제 다음부터 절대 안산다 진짜 3300원도 안사 와 진짜 개 짜증나네